직렬로 연결하고 직렬이 뭐냐면 이렇게 일자로 연결하는 거고 네. 병렬은 이렇게 여러 줄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하고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해요 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에 연결하고 전지에 마이너스에 연결하고 플러스 단자는 전지에 플러스에 연결해요 음. 그리고 이런, 시험 문제 좀다주 나오는데, 전류계랑 전압계를, 그 예상할 수 없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는, 그, 마지막으로, 저항이라는 걸 배울 건데, 그, 아까, 전류 배웠잖아요. 네. 전류가, 전류에서 그 전자, 아, 뭐래, 전류에서 그 전기가 통할 때, 이렇게 그림, 이런 그림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전자들이 이동을 하면서.